울진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환경관리실에서 연간 4,600여 점 이상의 토양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토양관리에 필요한 맞춤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양 검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검정 받고자 하는 농경지의 동서남북 및 중앙 등 다섯 지점에서흙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지표에서 20cm 깊이까지의 흙을 채취하여 음지에서 건조한 후 500g 정도를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오면 됩니다. 시료 채취에 필요한 시료 봉투는 각끔 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토양 검정 적기는 작물 재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작물을 정식하기 최소 1개월 전까지로 농원기에 미리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발급받으면 바쁜 영농철의 친환경 인증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다음 작물에 필요한 비료나 퇴비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경지 환경 보전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필수 항목인 비료 사용처방서를 울진군 농업인 에게 무료로 발급하고 있고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들에게 토양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배작물 선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054789에 5240번에서 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황증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토양 검증을 통해 토양의 양분 상태를 측정하고 적절히 비료를 투입하여 농지를 건강하게 관리하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